이 화장대 위에 먼지를 큰 청소기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먼지 같은거는 핸디 청소기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차량 청소 후 차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구요 청소기가 굉장히 작지요 어 이렇게 먼지 롤 크기 정도 이 정도의 크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나면은 한 20분 정도 어, 그렇게 쓸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어, 이렇게 작고 이뻐서 다른 소품하고도 잘 어울려요.